보도록 합니다. 은혜방도 여섯 번째, 156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내용을 봤는데, 오늘 거기 잠깐 살피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도의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도의 생명이 그 살찌워져서 그 완성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웃음>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전 보통은 말씀과 성례로 알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디바인 그 신학자들은 그 여기다가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방도를 이루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은혜의 방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례도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식혜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다 심판하셔서도 그 전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그중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그 재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도와 우리와 동욕을 그,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방도를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짐이다. 쉬운 몽에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서 저들이 구원됐고, 그 은혜 언약을 토대로 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저들의 전부예요. 그들의 시작, 진행, 완성이 다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축약되 있으면 613개조의 그 율법을 축약한 것이 이제 1 0명인데 아무튼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길에 앉았을 때든지 뭐 행할 때든지 뭐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즐겨 읽어야 되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게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읽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읽게 하셨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세상에 무슨 기술을 배우고 뭐, 학문을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걸로 우리 생계를 유지하고,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고, 존재의 목표도 존재의 영광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걸, 그, 뭐,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밥안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그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떡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사명은 항상 말씀과 관련돼. 그 말씀을 교회 속에서 복음 강설로 들어야 되고, 교회 속에서 읽는, 교회 질서 속에서 읽는 성경 낭독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본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그걸 또 가정 속에서, 언약의 가정에 머리면 그걸 해야죠. 그걸 남자가 못하면 여자라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못하면, 그 부부가 못하면 자식이라도 해요 생명이 있는다. 그게 아니 그게 생명이 신자가 이거 아니고서는 뭘 기준으로 삼을 게 없다. 삶의 능력도 없고 방편도 없고. 아무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재창조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베푸는 직분자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상담을 해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아, 우리 뭐내 하나님께 직접 직통계집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이 직분자들을 쓰라고 주셨으니까. 이 직분자들을 잘 써서 상담자로 잘 쓰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그 상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런, 어, 그걸, 그런 틀을 알고 존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뭐, 오늘 말씀 시원치 않으니까 나 혼자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혼자 다른 책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정상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걸, 이 말씀을 전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기도해야 돼. 그지 아니면, 뭐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병들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병들면 밥을 못 먹고 또 밥을 못 먹으면 또 병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병들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웃음> 재난을 만나도 뭐 바이러스가 판을 쳐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 차선인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음. <웃음> 은혜방독, 말씀 낭독이 우리가 예배 순서에 이게 성경 낭독이 있잖아요 시편 낭독도 있고 성경 낭독도 있고 이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과 관련해서 읽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본문으로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 속에서 그냥 읽으니까 또 읽는가보다 그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실 그 찬송도 말씀에 기초한 찬송이잖아요. 뭐 헌상송도 말씀에 기초한 헌상이. 말씀에 의거한 송영이, 영광이, 성사미성, 경배. 말씀과 말씀을 빼놓는, 빼놓은 모든 격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없다. <웃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소송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의 말씀. <웃음> 네, 거룩한 교회로 못 써나가는 것은 이 개체들이, 개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제일 그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허무는 방법은 말씀 못 잊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거죠. 그거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우,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말씀도 못 봤네.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바쁜 거를 자랑할 게 아니다. 물론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해갖고 기본적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읽는 거는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돌트 교회법에서 계속 봐야 될 내용이지만 생활이 없는 구원은 없 생활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그 <웃음> 현상 생활. 하나님, 생활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 아까 여행 얘기도 했지만, 우리, 그,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책에서 배울 것이 있어서 여행도 하고, 또, 배우, 배우면 뭐합니까? 증거하려고 배우는 것 아니에요. 자연의 책을 보는 것도 증거하려고 하는 거. 성경책을 보는 것도 증거하려고 하는 거.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연의 책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참,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오묘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하시나? 참, 주님만 영, 찬송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그래 말씀을 보고도 야, 그분이 그냥 다 쓸어서 그냥 지옥에 다 담아도 아무 시원치 않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맨날 실수가 많고 넘어져도 그 언약 안에서 스스로 메이셔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참,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 이웃을 원수라도 사랑하는 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 에로 살아갈 수 없고요. 말씀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항상. 항상 문제는 말씀을 안 읽는데, 한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안 읽으니까 시간이 한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읽어 아무튼. 그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될 교회 안로서 말씀을 읽어야 될당 사람의 본분으로서 그 마땅히 말씀을 읽어야 될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156문답부터 이제 이걸 말씀을 읽는데 이제 질서 속에는 어떻게 읽고 나 개인은 어떻게 읽고 교회서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읽나 요거를 또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지 읽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각자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은 원어에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156문답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에 대해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된 것 아니라는 것. 둘째로는 그러나 누구든지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걸 각 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읽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 목사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어떤 예배, 가 있으면 가장 말 핵심적인 가장 고위 직에 있을 만한 분을 설교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서에 따라서 기도도 시키고 <웃음> 성경 낭독 이걸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내가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성경 낭독을 시켜 이래가지고 막저막저 막저 그걸 저 조직 위원에다 그걸 막 항의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인간이 죄인이라 그렇게 교회 속에서도 이제 대접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꼭 똑같아요. 이게 뭐 비단 목사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하대하는 뜻 해봐요. 표정에서, 언어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그날 밤잠자못 자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성질 나지. 이 그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 그냥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다는 걸 알고, 그거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아, 이런 것들이 그게 정상하게 보이는 거지. 아, 성경 낭독은 결코, 그 좀, 지금 핫파리 목사가 읽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 회원들이 같이 읽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 저기, <웃음> 권위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다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세우셔서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만 우리 고백서는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명시합니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회중교회에서는 질서가 무슨 질서가 필요해 우리가 다 많은 제사장인데 누구나 감동이 있으면 아무나 읽으면 되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의 역사 또 모르는 거고 교회 역사도 뭐 거기에 기초하는 교리 또다무시하는 그냥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었어요. 부분 속에서는 그런 일이 혹하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씌운다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웃음>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이 증거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네.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은,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조치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율법을 기록해놓고 그것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이 제7년 초막절에 온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낭독하여 읽어들리라 한 것입니다. 7년이면 안식년인데 제7년이면 이해에 빚을 탕감하여 이스라엘 종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였기 때문에 정기면제 년이라고 합니다. 신년이 되면 이 안식년에 7번이 지나서 완전히 신년이 되면 뭐 완전히 다 이제 원 상태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요건대 정기 면제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국에서 건전해진 상태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매년 절기들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일뿐만 아니라 절기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막절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한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 성신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일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실로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과 신이 크신 그 어미로 자기 백성들을 소환하시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 순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장로들이 이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의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들려주셔서 알려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죠. 그게 이제 신명기 5장 23절로 2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제가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한 칸만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두려움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릎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르시되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그 말이 다 옳다 도 직접 그 죄인으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잖아요 모세조차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모세조차도 그 주님을 슬쩍 보고 그냥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영광을 보면. 그 안에 자신의 그 참상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분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교만하고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겁이 없는, 방만하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거드름 떨, 거드름 떠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 분을 진짜 한번 보면 누구라도 죽은 자같이 됩니다. 그래서 살려고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 그들의 요구가 옳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그, 모세가, 모세나 뭐 엘리아나 뭐 다, 그, 저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토의 중보의 역할을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게 정상한 거죠. 음. 하나님은 진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고 모세더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요청을 옳다 하시면서 진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을 전한 것이나 율법을 기록한 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제는 어, 초막절에 백성이 성전에 나올 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 사람이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을 게 아니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과 그. <웃음> 그, 달리,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백성 가운데서 직분자를 택하, 택하여서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성신의 선물로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그 교회, 주님의 교회에 세우시고 그들을 주님의 입으로 삼아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훈위에서 우리 고백사는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일, 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이 일이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주일 예배에서 목사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말씀을 풀어 해명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 강설과 견주어도 조금 더 그런 처지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 낭독.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코넬리우스 반틸 그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이 그 신학생이 본면에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그 읽게 시키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 같이 읽었다고요. 그렇게 아, 이 말씀을 읽는 게참 특별한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강서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식 중에 하나로 여기고 가볍게 볼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든지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해 갖고 이런 공적 의식이 있는 거고요. 본연의 사명과 관련해 갖고는 우리 날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돼요 자기가 아 예,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읽어야 돼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요즘은 뭐, 오디오가 있고, 또 비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어서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착 깔린 데서 하는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사, 살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신의 감동으로 저기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그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거고, 예? 당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받아서 쓴 거죠. 신약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기 위해서 그거를 또, 어, 그분의 행적을 그 기록하고, 그분의 행적의 그 의미를 그, 또 <웃음> 어, 해설해가지고, 서신서로도 보내고, 역사, 역사적으로도 기술하고, 어, 서신으로도 그걸 알려주고, 또 가서 그걸 가지고 풀어서 해명도 해, 해주는 거잖아요. 짝이 없는 게 없다. <웃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사에서 28장에서 35장으로 이루어진 단락에 비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소위 시온소라고 불리는 단락인데요. 이 단락의 요지는 이스라엘의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34장에 와서 망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어서 애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합니다. 선지자는 앞에서 자기가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근거를 여호와의 책에 두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서에 보면 애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애돔 심판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열방 심판까지 나갑니다 왜그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된 상황이고 그런데 왜 에돔 심판을 얘기합니까? 그애그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였던 에돔이나 바벨론 아니요 아수르도 그렇 그랬었지만 그들을 왜 심판하지? 그 심판의 도구로 쓴 사람들을 또 심판하고 하, 하는 것은 왜냐면 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그 회복의 메시지를 알려 주려고 에돔 심판과 열방심판을 연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게시가 됩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포로로 됐든지 포로로 안 끌려가든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웃음> 선지자는 앞에서 자기가 예언한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근거를 여호와의 책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전의 계시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으면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4대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 그 모형적인 역사 상징적인 역사, 그림자적인 역사 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역사, 예표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네.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 여호와의 책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는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거 과연 이루어질까? 믿을 수 있어? 그게 아니구요. 이미 이루어진 일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소망하고 살아가는. 네, 근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나냐, 이 말이야. 왜 우리냐. 왜 나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들려주시고, 이거를 이해시키시고, 이거를 믿게 하시고, 이것대로 살게 하시니까. 이게 너,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거기에는 내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내 의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거기. 너무 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나 공로가 없는데. 업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상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의의를 절대 가지만 오히려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주님이 손 놓으면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 위에 두려고 와. 자기를 낮게 하고 그그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소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방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오직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선지자의 이런 확신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서 헛되이 여역적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이니다 2사에서 55장 11절 이런 말씀은 외워도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 그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조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호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기억해야 하는 그 기술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일반은 총인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시고잘 기억하려고 하고 오래 기억하려고 그걸 아주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아주, 이거 아니면 내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 절박한 심정이 있어. 내가 진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중한 병에 걸리지 않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치료약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 생각이나 언행이나 내 행동이 다 썩었는데.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사람답게 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게.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그 뜻을 조차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래 본인이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여행을 하려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준비를 친밀하게 준비해요 그 친밀하게 준비 안 하면 여행을 계획한 대로 못하고 돌아와요 돈 떨어지면 못하고, 건강 병들문 못하고, 예? 여기저기 가도 소통이 안 되면 돌아와야 돼. 예. 쫓겨와야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방도들을, 그 일반인청의 방도들을 잘 써서 잘 기억해야 돼. 오래 기억하려. 그거를 아주 우리의 힘과 건강으로 아니 마음의 근육으로 삼아야 돼. 튼튼한 거육동화줄과 같이 여기 여기에 삼겹줄과 같이 여겨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어떤 위경이 만나도 그, 여, 그 순례자로서의 여행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죠 주님 목표한 대로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모두 헛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웃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을 지으신 분이셔서 <웃음>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귀를 그모만한 자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들어? 근데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않아야지 다 들으시는 것 입을 지으신 분이 있으까 우리에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뜻을 이루고 살도록 마침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독 특별한 존재들이 독특한 존재들이 독특한 사회를 형성해야 되고 독특한 인간상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선진 그 선진 문명에 맞는 인간상, AI에 걸맞는 뭐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인간상과 사회상을 독특하게 누려야 요 그런 그 뭐. 세상에 그,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의 판을 치는 속에서 독특한 그런 사회상과 인간상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이내 코가 속잔데, 예? 내 코가 속잔데 뭘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세상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팡간 장면을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노후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웃음>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못 믿는 거고 인간의 존재의 당위가 그저 밥 먹는 데 있다는 것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당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뜻을 이루고 살도록 마침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요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백세시대에 적어도 백세는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얼마나 많은 걸 지킵니까? 예? 건강을. 밥새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세 시대에 걸맞게 살려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해도 그런 영생의 말씀을 안 보면, 어게하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하시고 성경이 곧그 내게 네 대하여 증거한다 고 교훈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늘 상고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존재와 사역에서.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구약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흥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 안에 참된 영광이 그 존재한다는 걸볼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그분의 을그분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족족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우리 우리 그게 주님의 말씀을 그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응. 고린도우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포토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주님께 돌아가면 모든 영광을 보고요. 눈 당달봉사가 아니라 볼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말할 걸 말하고 행할 걸행하는고 그리토를 만나면 그리토를 정상하게 못 만나니까 그분을 어떻게... 게이 자 복음 강설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지, 이그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를 책무만 있는 거예요. 감사해, 아니 감격하며. 감동하면서 내가 죄인되었을 때그 일이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서는 우리가 홀로 각자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할 것을 명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웨스민인서 총회가 1647년에 사적이고 엄밀한 예배와 상호덕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즉 개인적인 예배와 가정예배 관련해서 규범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예배의 규범을 확고하게 세운 터에서 이제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제 14개의 항목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가정예배에 속하는 의무를 둘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기도와 찬서이고 둘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3조에는 가정에서 글을 읽,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성경을 통상적으로 읽어주도록 명합니다 언약의 머리인 남편이 그 일을 해야죠. 남편이 언약의 머리 역할을 안 하면 아내가 해요. 자녀가, 그, 그 부모가 안 하면 자녀라도 해요. 자녀라도 오늘날 특별히 한국은 문맹자가 거의 없어서 이 조항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 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성경도 오늘날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적 예배모범위에서 대유리 문답이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90% 이상이 문맹자입니다. 우리 표진문서가 사적 예배를 위한 규범을 세운 것은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자의 일상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 이공 교회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공 교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 교회원으로서의 책무가 있어. <웃음> 마땅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보통의 경우에는 한한 한 호흡으로 찬송하고 한호한 한 호흡으로. 기도하고, 한 귀로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행보한. 그래도 오죽 뭐한 마음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예. 한 마음, 예? 예. 한 마음으로. 한 우리는 구약교회에서도 언약 백성이 이런 정신을 쫓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에요. 이거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쉐마라는 것은 그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이 말씀을 강로하고 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그냥 문 현관 문에도 붙이고 뭐 화장실에도 붙이고 뭐 안방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손목에도 목에도 메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내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 이게 마음을 다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적당히 하고가 아니구요 마음을 다하고해요. 진짜 이런 뜨거움이 열정이 그 일어나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다하는 거지 억울하지 않. 그게 당연한 거야. 심을 다.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내몸과 하지 사랑. 그러니까 0편일 1편 2절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 의인이에요.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